우리 또 뭐해? 아이고, 허리 아파서. 이거 가득 마이 허리 아파서. 어 아. 아빠, 아빠, 머리가 더 없어 보여. 머리 찍지 마라, 머리 찍어봐라. 씻지 머리 말라, 찢어. 찢어. 머리가 없어. 진짜 둘이 진짜 별걸 다 한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좀붙여 <목소리나> 이걸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해 봐. 아유. <목소리나> 여러분, 우리 집은 늘 이럽니다. 자, 이걸 이걸로 한번 해 봐. 아이, 가만 안해들 봐.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좋다그랬어 이게. 엄마, 이거도 생얼인데 올려도 돼? 어? 이거 또 찍는 거야? 어. 이야기를 하고 찍으면 좀 이쁠 텐데. 미안, 올릴게. 가문의 가족